안녕하십니까이 시간 이후부터는 신축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통상가 매물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능한다면 많이 많이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삼층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수성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중공주내 전에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정보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경계에 물고 있다면 한전에서 무료의 이전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경계에 물고 있지 않는 전봇대 같은 경우 는 유료로 해서 한 700에서 800만원 정도면 이전 설치가 가능한 전봇대입니다. 마찬가지 현장에 있는 이전부터도 이전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12평 정도로 두개가 되어 있고 현재 보는 외벽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인 스타쿠 화이트톤을 이용한 스타쿠와 1층에 벽돌조로 해서 마감을 해놨는데요. 벽돌도 그냥 벽돌이 아닌 고 벽돌을 사용하고 고 벽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벽돌을 한국에 가져와서 계량해서 만든 벽돌로 가격대도 높은 편이고 장기간 사용해도 변색이 없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이 있는 분들은 벽돌을 2층, 3층, 4층에 마감을 하지는 않죠. 보통 1층에 마감하는 이유가 경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났을 때 벽돌이 떨어져 내리는 사례도 있었고 물론, 옛날 벽돌로서 파벽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가 건물은 밖에 마당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좋지는 않은데요. 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주가 마감을 잘 해주지 않는데요. 천장과 바다,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하였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합지로 해서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각 상가마다 화장실은 개별적으로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전 텍스그나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감을 해준다는 게 어딥니까? 해주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네일샵 정도는 충분한. 주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 두 대로 되어 있고 칼라콘크리트와 복실를 사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복실 마감을 할것 같고 청면 마찬가지 스타코와 고벽 돌로 전체 마감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많이 사용하고. 화광석을 사용하고 있고 요 화광석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 방은 허비시 타공 판넬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 조명까지도 같이 넣으니까 또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장용 타일 화이트색을 사용하였고 계단 입구가 약간 좁다는 게 흠이지만 일단은 대리석 마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실 체감과 통풍을 위해서 이중 창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천장 같은 경우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 계단 창호 같은 경우도 넉시리한 느낌을 줄수 있는 방음 타공심 펀칭 판넬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고요. 마음까지 색깔이 비슷하여 넉시리한 느낌까지 들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 방화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키높이 장인데 키높이 장도 마찬가지 중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선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led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 더욱더 럭셔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키높이 장입니다 물론 수납도 증랑이 많이 될수 있겠죠 요즘 구두가 한두클레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름지에 3, 륜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 패드 같기도 하고 우레탄 같기도 한데 친환경 페인트 도장으로 되어 있는 티틱하고 클래식한 양계 도어의 중문을 설치해 놨습니다 보통 보기가 어려운 중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옥천 계단실이 일반 원목이나 인조대리석이 아닌 천연대리석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언빛 봐도 수입 대리석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건축주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톤의 밝은 그레이 색깔의 천연 대리석과 벽면의 화이트톤으로 해서 밝은 느낌을 주고 복층 계단실 입구 마찬가지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프로젝트 창, 픽스 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측면에 픽션 창을 이용하여 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아트홀 마찬가지 천연대리석 느낌이 나는 박판 타일을 이용하여 발급집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창호는 PL 창으로 단열유리에 이중창 창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귿자형 주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대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경임해서 쓸수 있는 상판은 일반 인조 대리석이 아닌 진짜 천연 대리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과 냉장고장 또한 두 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소재는 친환경 소재의 페트 소재로 해서. 무광 처리된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냉장고장 측면에 보이는 수납장은 또한 번의 주부들을 생각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구장 밑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대리석으로 해서 상판을 깔아놨고 LED 조명까지 설치를 잘 해놓아서 아늑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의 광폭 싱크볼을 사용하였으며 창면 마찬가지 또 한번 수납장 형태로 만들어 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 주방 같은 경우 마찬가지 수정과 싱크볼은 고급스럽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요 마찬가지 상판은 천연대리석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면 많이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부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여 건축주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에 설치된 공동욕실마저도 벽면이 우드 느낌이 나는 복합타일을 사용하였고 가산 느낌보다는 럭셔리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방이 3개가 되어 있고 천연 대리석을 밟으면서 올라가면서 우측 같은 경우는 정남항에 창호가 체광 효과를 주게끔 설치되어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거실이 좀 작지만 방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2번, 3번 방으로 되어 있는데 각 방에 모든 북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여기서도 한번더 수납장을 많이 생각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3층 같은 경우는 부부 욕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바라기 샤워와 부스로 해서 고급도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바라기 샤워부스 쪽과 화장실 쪽에 턱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샤워를 하면서 물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강을 생각하고 아늑함을 경비하기 위해서 천장에 대부분 LED 등으로 조명을 설치하였고요.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아토울 느낌이 나이끔하였고 벽면 전체 복박이장을 설치하고 이중창 PL창호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개의 조명으로 아늑함을 느끼게 하였고요 벽면 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복박이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그러시 제품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의 도장기법을 사용한 복박이장이며 우측의 일체감으로 같이 부착되어 있는 바우더룸 같은 경우도 상판은 전연 대리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문을 열게 되면은 픽션 창으로 해서 최강 효과를 극대화 시켰고 타일과 시계 수납까지도 할수 있는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전용 욕실 마찬가지 복합 타일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어린 아이와 목욕을 할수 있게끔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탁실 마찬가지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며 한쪽 구석에 남은 공간까지도 디테일하게 수납장 형태의 묵박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